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 관련 서적 요 매수 매도에 관해서 한번 또 알아보기 위해서 요색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상 운송주 대표적인 게 HMM이죠. hmm 이죠 hmm 외에 해상 운송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부자 아빠로 알려지신 분이죠 요 분이 이 일본 주식시장의 3대 거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쓴 《삼원금천비록》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제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리고 이 대략 간략히 보시면 일본 에도 시대 때쌀 시장으로 거대한 부를 쌓은 우시다 곤잡으로 요 사람이 자신의 그 새끼들에게 이 몰래 이 시세 비밀을 전수해 주려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삼원은 세 마리의 원숭이, 그래서 어, 견언문언언언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고, 어, 이분은 심리를 사람의 심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면이 강조된 어, 책이 바로 이 삼원금천비로이고, 어, 이 세상의 시장에서는 이치밖에 이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치로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런, 시, 이런 이유가 런이 이치밖에 이치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닌 감정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은 시세원리나 매수매도, 역발상, 뭐 흐름을 보는 것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시장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이제 초보나 주린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매수나 매도 죠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중에 간략히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세의 원리는 음과 양이 있다 태극의 원리, 그래서 항상 오르기, 오르는 거는 언젠가 떨어지고 바닥에 있는 건 오른다 그런 시장의 원리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법 보시면 만인이비관할 때가 매수할 때다. 어, 사람이 어, 약세장이 돼서 나무도 살려고 할때 하지 않을 때살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투매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대다. 공포에 공포에 누군가 던질 때뭐 전쟁이 일어난다. 한다. 이럴 때이 어, 폭락이 나왔을 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눈을 감고 살아. 시세가 매물이 쌓여서 신적가를 갱신하고 어, 뭐 크게 무너져 매일 때. 이때가 바로 눈을 감고 매수에 나서야 될 때다. 그 얘기고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아무 때나 또 이렇다고 뭐 폭락한다고 아무 때나 뛰어들지 말고 방향이 시세가 방향을 정확히 가르칠 때 어, 이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내 예측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 어, 진정한 투기꾼은 절대로 시세와 다투지 않는다 어,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다 어, 하지만 투기꾼의 의견이나 주장은 자주 틀린다 시장은 항상 옳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굽힐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이 비관적일 때 매수해라.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매도를 해야죠. 그리고 모두가 나쁘다고 할때 매수를 해야 되는 역발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다하면 상승하는 것이 이치다. 아무리 어떤 종목도 뭐 부도가 나서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식의 이치다. 이치다. 그리고 매도법을 한번 보시면 시장의 관심은 꽃처럼 시든다.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꽃이 언젠가는 시들듯이 어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이제 시세는 자연이 제 꺾이게 된다. 그래서 큰 시세를 낸 종목이나 테마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외면할 필요가 있다. 두번 다시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크게 대시세를 된 종목이 그 뒤로 이제 꺾이면서 내려갈 때는 이제 한없이 어디까지 꺾여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낙관할 때가 팔 때다. 그래서 신문의 헤드라인에 연일 기사가 장식이 도배될 때가 바로 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점에, 고점에서 강한 재료가 내오면 강력한 매도 신도라고 생각해라. 뭐,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 나오는 재료가 있고, 고점 때더큰 재료가 터진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매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낙관 뒤에 하락의 징후를 봐라. 시세란 대중의 역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낙관 일색인 분위기의 뒤편에서 항상 하락의 징후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한 재료가 나타나 과열될 때를 조심해라. 그래서 뭐 재료가 부풀려져서 커지고 뭐 과장되게 뭐몇조 시장 뭐어 몇백 조 시장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주저하지 말고 매도에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발상은 뭐 항상 강조하죠 대중과 반대의기를 가라는 얘기. 그리고 바닥에서의 악재는 눈을 감고 살아. 어뭐 삼성이 예전에 이제 계속 호어 슈퍼 사이클을 부르짖었을 때가 10만 원대를 찍고. 모두가 뭐 환호성을 질렀을 때 대다수 개미들이 그때 타면서 2년을 내리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이제 악재가 뭐 거의 뭐 뉴스에 도배하다시피 할때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뭐 그런 이런 어, 어, 삼성을 봐서도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재료를 보지 마라. 대중의 심리의 허점을 노려라. 다 이제 역발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따라라. 항상 내가 뭐 이게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이 오른 거죠. 내 판단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내 생각과 또내 종목의 주식이 오를 때는 내 판단이 맞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내가 생각한 주식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면 시장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일이다. 자신의 원칙을 세워 철저히 지켜야 하고 또 손실의 고통을 늘 옆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로서의 모험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락하거나 손실 중인 고통스러운 주식을 내 계좌에 담고 장기 보유할 인내력만 있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게 뭐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 비록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을 하고 이런 심리가 거래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중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강조한 책입니다.